공수처가 이달 중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야당이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차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 정치적 공세에 불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또 처벌받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소하는 공수처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탄생의 의미에 부합하는 수사 결론을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지난주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너무나 예상 가능하게도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환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못 받았다, 주인 검사를 교체해달라 어찌됐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인것 같습니다. 법정 선거운동 시작 전에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 의혹들 모두 드러내려면 발 길이 먼것 같습니다. 송검사가 그걸 모를 리 없으니 최대한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는 라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 윤 후보 총장 시절에 있었던 고발사주 국기물란 검찰 사유화 사건부터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거듭 당부합니다. 공수처는 자고오면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송검사도 수사지연에 허심을 쓰지 말고 소환에 바로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